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 제가 아, 지난 3월에 어, 메인성오아우 여행을 아,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 일주일간 와이키키 안에서 와이키키 인 레스토랑 여덟 아, 군데를 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코나에서 어, 저희 가족이 이제 어, 짐을 이제 수속을 하고. 어, 이제 메인 섬으로 이제 아, 이동하는 장면을 어,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코나 공항에 도착하니까 아, 코로나 이전의 모습들 어, 그런 풍경이 이렇게 보이네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하와이안 항공 중에서는 이제 통해서 어, 본섬 어, 오하우로 이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코나 이륙을 하고. 자, 이제 음료수를 주는데, 저음료수를 이제 한잔 먹고, 잠깐 있으면 이제, 아, 이 메인선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알로아로 이제 반겨주고요. 대기이 클랜에서 짐을 찾고요. 자, 이제 길을 건너면은, 아, 멘터카 이제 아, 셔틀이 있습니다. 이 셔틀을 타고, 어, 렌터카 오피스를 이제 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장면입니다. 자 허츠에서 렌터카를 빌렸고요. 자 이제 방역이 된채는 저렇게 어, 씨를 붙여놓습니다. 자 첫날은 이제 저희가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스로 어, 이동을 해서 어, 이쪽에서 묵습니다 어, 기분 좋게 이제 호텔 어, 룸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 이제 나름 음, 오션부두 이제 그런 방으로 아 어, 저희들이 이제. 체크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쪽에 이렇게 있다가 아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노열 하와이에 가는데 아 잠깐만요. 자 이제 카이 커피입니다. 첫 번째로 이어 커피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마 처음 소개되는 이제 와이키키에 있는 이제 카페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서퍼들도 지나가고. 아, 이제 와이키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아, 카페가 있다는 게 이제 너무 좋고요. 팁 없이 이렇게 이제 빵과 커피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커피 좀 비싼 커피만 팔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제 카이마나 빛입니다. 와이키키 제일 끝 지점에 있는 이제 빛이고요. 여기는 과거에 제가 오마이 하와이도 소개하고 여러 이제 블로그나 어디 이제 이런 데 소개하는 이제 와이키키 그 최고의 맛집 중에 하나죠. 하우트리 나나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이 졌는데 어, 최근에 리뉴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우트리로 나나이 뒤에 나나이는 이제 빠지고 이제 하우트리라는 이제 식당으로 어, 다시 이제 리뉴얼돼서 이렇게 어 이번에 오월 가면은 여기서 꼭어 먹어야지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예약이 돼 갖고 아이 제가 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아 어, 레스토랑이 이제 오픈 그레스토랑이요 그래서 어 옆에서 이 보면은 이제 비치도 보이고 어떤 그리고 또 사람들도 오는 그 틈이 좀 틀릴 거예요. 캐주얼하게 오 오지만은 옷도 이쁘게 입고 다들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꼭그 와이키키에 오시면은 어좀 거리는 돼요. 와이키키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산책하면서 음 슬슬 걸어갔다가 식사하고 또 소화시키면서 이제 호텔로 가면 좋은 그런 곳이래서 요거는. 오늘 영상 그 8가지 소개한곳 중에서, 어, 제가 이제 넘버원으로 추천하는 곳이니까, 여기, 어,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리 봐도 여긴 음. 예술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제, 어, 와이키키의 메인 빛이 y 이키키의밸런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코로나 전에 모습과 뭐 흡사합니다. 지금 하와이는. 자 이제 노얄 하와이안 핑크 호텔이 이제 나오죠. 자, 사실은 이제 제가 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가려고 마일리지를 많이 모아놨는데 아, 어, 프랑스가 이제 해외 영토도 다 이렇게 국경을 닫아갖고 가질 못해.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어, 마일리지 대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노얄 하와이안에서, 어, 뭐 4박 하면 일박 무료여갖고 5박으로 제가 이제 5일간 이곳에 이제 머물죠. 자, 비치 한번 보세요. 자, 핑크 파라솔에. 정말, 어, 와이키키의 코로나는 없었습니다. <웃음> 자 이제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아침 식당으로어 아주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타이 바에서 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식당은 어쨌든간에 이용 안 되는 이제 아주어고 어 예약을 한 곳은 이제 마이타이 바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식 뷔페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어 지금 보는 저 오믈렛이 정말 맛있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 노야 하와이안 호텔을 갔고, 또, 노야는 하와이안 호텔에 머물지 않아도 여기 식당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셔서 지금 보시는, 어, 핑크 팬케이크,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거 정말 맛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그하와이 오시면은, 와이키키에서 이 핑크 팬케이크, 꼭 드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노얄 하와이 센터 1층에 있는 이제 디넨델루카 아, 하와이 지점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에코백이 보이죠? 아, 요거 이제 하와이에서만 살수 있는 하와이 익스크립스 에코백입니다. 우리 이제 여심 저격하는, 그, 여러분도오늘꼭 사가는 데 어떤 그런 거고. 컵도 이렇게 이쁜 아,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커피가 아주 비싼 커피, 좋은 커피를 갖다놨더라고요. 저도 요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식사할 수 있다는 거, 네. 팁 없이 드실 어, 수 있다는 거, 빵도 맛있고 커피도 이런 거 맛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어,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제일 만만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가장 편하게 노얄 하와이안 센터 푸드코트에서, 어, 저희는 이제 펜다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아, 저녁을 이제 한 끼를 이제 이쪽에서 해결을 하는데요. 음,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푸드코트에 가서 주문하고 저렇게 이제 밥, 우 먹을 수 있는, 중식,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그 와이키키에서 헤매지 않고 맛집 기억 안 나고 그럴 때는 이런 푸드코트 찾아가는게 최고예요. 아, 여러분, 포춘 쿠키도 있고, 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사과 하와이에서 정말 감성 카페로, 아, 가장 유명한 크림밭에 와 있습니다. 지금 8시 정도 됐는데, 여기 한번쭉한번 한번 살짝만 쳐버렸어요. 사람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줄 서서 먹으면 되고 또 이제 메뉴들도 정말 그 뭐랄까 맛도 있으면서 어, 정말 그 화려한 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와이키키에 오시면 브런치 브렉퍼스트로 어, 좋은 식단이니까 아, 여기 놓치지 않으면좋을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크림팟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 아마 하와이 전체 내에서 어, 브렉퍼스트 어, 어떤 브런치를 크림팥이 아마, 어, 최고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리도 심플하고 아주 이쁘게 나오는 곳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슈플레 그 팬케이크 가장 유명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면은 뭐 인스타도 올리고는 어떤 먹방사 찍기에는 여기가 가장 이쁘게 나오는 곳. 그리고 맛도 있습니다. 여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샘스, 아, 이제 쉐이프 요리를 잘하는 이제 와이키키에 이렇게 숨어있는 맛입니다. 집 갈릭 림프 볼. 음. 자, 스파이시 갈릭 슈림프 플레이트. 아 냄새부터 좋은데? 이게. 거는 스파이시 갈릭 치킨이에요. 음. 여기도 괜찮으니까 어, 새우 덕후들은 여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도 추천. 음. 자 이제 어, 마지막으로 <웃음> 여러분들 꼭안 가면 서운한 곳. 아, 정말, 뭐, 엄청나게 줄 서서 먹는, 아, 마루카메 우동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21년 3월 달에, 이제, 와키키, 이제, 쿠이오 거리, 어, 시내 모습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저희도 이 나라 한 40분 정도 줄선것 같아요. 음,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뭐, 일하는 직원도 별로 없었는데, 어, 뭐 예전과 똑같이, 뭐, 직원들도, 마루카메, 어,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정말 뭐 비지하죠? 와이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 저렴하게 팁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메뉴 파번 보세요. 3불 9, 4불 9, 뭐 이렇죠? 자, 이건 데 호불호가 아니라 <웃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 서서 먹는 거죠. 자, 이제 계산은 저렇게 따로 하고요. 요게 비싸죠? 무수비, 뭐 튀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싸, 이제, 아,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우동 네 그릇 해서 뭐, 정말 뭐 20불 조금 넘던지, 한 아, 20불 정도 아, 됐습니다. 자, 밤늦게도 저렇게 줄을 엄청 길게 섰네요. 아, 오늘 보신 영상은, 아, 이제 그 하와이가 이제 코로나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 아, 이제, 다시 그 활성화되는 제 모습을 어, 보여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그 영상이 그 와이키키 안에서 8개의 맛집을 보셨다면은 지금 이제 예고폰에 보이는 어, 이 영상들은 이제 탈 와이키키 영상 어, 이게 한 13개 정도에 제가 어, 맛집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어, 기대해 주시고 어, 멋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